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방신우라고 하고요. 어, 지금 한 14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어, 귀한 시간 내셔서 지금 대한민국 축구도 하던데, 그 시간에 발표 바로 해주셔서, 발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최대한 유의미하게 시간 보낼 수 있게 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AWS DMS Love It or Hate It 이렇게 이름을 쳤어요왜 그러냐면 AWS DMS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도 많은 이득을 봤고요. 동시에 조금 살짝 고생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어, 좋아하든지 아니면 싫어하든지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름을 쳐어았습니다 어, 저는 클럭스 North a m e r 라는주여서 KNA라는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몰래큐리나 OLED 디바이스를 위한 웹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 사내에는 대부분 물리학자분들, 뭐냐 화학이나 재료공학을 박사 하기로 전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분들이 필요하신 웹으로서 어, 전산으로 혹은 웹으로서 필요하신 일들을 도맡아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룹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파이썬 장고로 짰고, 어, DB는 PSK를 쓰고 있고요 어, AWS의 거의 대부분의 아키텍처 거의 100% 아키텍처가 올라가 있고 어, 최근에는 엘라스틱 설치도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 가볍게 서비스 소개를 드리면 당연히 뭐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분야에서 이런 도메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뵌 적도 없고 저도 이 회사 들어가서 처음 알았거든요 저희는 어, 연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연구 화학자들, 물리학자, 재료공학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실 때 필요한 것들이 서비스로서 웹에 다 올라가 있어요. 뭐, 실험하는 것들을 뭐 원래는 CLI나 아니면 뭐 개인 프로그램으로 돌려야 되는데 저희 웹에 오토메이션을 해놨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몰래큐 혹은 뭐 OLED, 디바이스 같은 거를 검색할 수 있게 저희가 서비스적으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큐메릭이라고 부르고 큐메틱. 그래서 네, 저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인찰지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큐메릭에 대한 이런 서비스 메인타이너스입니다. 어, 한국에서는 제커리어는뭐 에드투 페이퍼라는 그룹에서 개발팀 팀장을 했었었고요. 뭐, 그... 제가 이제 북미법인이라고 하면은 항상 이제 너 회사가 보스턴에, 있는 저희 회사가 보스턴에 있거든요. 보스턴에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일을 하니? 이렇게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거의 열에 아홉이면 그런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원격 근무하고 있고요. 어, 시차가 13시간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뭐 거기가 아침이면 저희가 밤, 거기가 밤이면 저희가 아침 이렇게 교대로 필요한 만큼 미팅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 채팅 다른거 없죠 네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어 DMS를 왜 썼냐 이렇게 질문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되게 요약을 해보자면 롱스토리 쇼를 해보자면 실수였습니다 네, 실수 무슨 실수였냐면 저희가 하루에 이제 어떤 그냥 저희 여러 때와 다름없이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서비스가 멈췄었어요 그래서 왜 서비스가 멈췄지? 보니까 PSK 인스턴스가 스톱 됐더라고요 스톱이라기보단 굉장히 뭐 스톱되어 있는 그러 그러니까 뭐, 뭐 되지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서비스에서 DB가 거의 멈춘 상태로 있다는 건 정확히 또 로그를 보니까 DB 스토리지 사이즈가 리밋을 초과했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스토리지 사이즈를 웬만해서 넉넉하게 주는데 어 이거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일단은 어 DB를 인, 사이즈를 인크레즈를 했어요 인크레즈를 해서 어, 당장의 에러는 잡았습니다 당장 에러는 잡았는데 어, 이제 원인이 정확히 뭘까? 왜 그러면 스토리지가 오버됐을까 보니까 저희가 제가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던 엘라스틱 서치랑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좀 어 여기만 보시면은 그 연관성을 잘 찾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분명히 psql DMS에 대한 얘기였는데 왜 갑자기 Elasticsearch가 나오지? 하실 수 있잖아요 어 비밀은 근데 여기 있습니다 왜냐면 psql이랑 Elasticsearch 사이에 저희는 싱크가 필요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는 기본 스키마랑 데이, 모든 데이터를 라이트, t e r 를다 psql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 검색에 필요한 데이터만 가공을 해서 Elasticsearch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Elasticsearch에 라이트를 하진 않고요. PSQL에 필요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걸 가공해서 Elasticsearch에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PSQL에 모든 데이터가 있고 그걸 Elasticsearch가 싱크해오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psql에서 e l a s 라스틱 서치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 저희가 어, 선택한 패턴은 CDC라는 패턴이에요. 어, 데이터가 변화하는 걸 리얼타임으로 감지시켜서 그 감지한 내용을 e l a s 라스틱 서치에 반영하는 방식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팀은 폴링을 하기도 하죠. 어떤 특정 쿼리를 뭐 60초에 한 번씩 돌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는 실시간성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CDC라는 기술을 저희 Elasticsearch와 PSQL 사이에 심어놨고 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건데요. 일단 어, 여러분도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PSQL에 있는 데이터를 변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Read l 를 활용하는 거예요. 최근에 RDS의 엔진들에 대부분 리드 로그가 있죠. 그걸 PSQL에서는 WAL log라고 부르는데 어, 저희가 이제 어 PSQL 우리 너, 너의 데이터가 싱크하고 싶어 그러니까 조금 피, 그 리드 로그 좀 평소에 좀 쌓아도 이렇게 요청을 해놔요 그럼 PSQL이 어 알겠어 하고 이렇게 로그를 쌓아두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컨슈밍을 합니다. Elasticsearch가 어, 그래서 뭐 쌓였던 로그가 점점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건데 한 번은 저희가 컨슈머가 스탑된 적이 있어요. 리드로그를 쌓아놓은 거를 제때제때 컨슈밍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PS, 그, 이 리드로그는 컨슈밍을 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거든요. 끝도 없이 쌓이거든요. 왜냐하면 리드로그의 목적 자체가 어떤 페일이 나도 처음부터 그 리드로그만 따라가면 돌아갈어 너의 그 데이터는 보장이 돼 이런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리드로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어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그때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컨슈머가 스탑이 됐고 로그가 오버하게 스택이 됐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처음에는 스토리지 사이즈를 올렸어요. 가장 심플한 방법이죠. 일단은 뭐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걸 늘리고 생각해야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번 올린 건 디크리즈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뭐한 1테라만큼 쓰고 있었다. 실수로 3테라가 됐다. 그래서 나머지 2테라를 다시 지웠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1 테라만 쓸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번 늘어난 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걸 저희가 깨달았어요. 어, 그래서 아예, 아, 이번 기회에, 어, 뭐, 불필요한, 불필요하게 올렸던, 방금 올렸던, 인크리지된 사이즈도 줄이고, 메이저 버전도 올리고, 그리고 그래비톤이라고, 뭐, CPU도 괜찮은 걸 나왔던데, 그것도 한번 써보자. 저렴하다는데. 그렇게 어, 논의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 그래비톤으로 우, 옮기자고 계획을 했던 건 되게 우연한 기회인데 저희가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정도 AWS 쪽이랑 미팅을 하거든요 비즈니스 서포트 관련으로 하는데 거기서 그래비톤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한번 언젠가 써보라고 실제로 보니까 가격이 제 기억이 맞다면 뭐 동일 스펙 기준으로 거의 한 0.1달러 정도 시간당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이게 쌓이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훨씬 수많은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어, 사이즈도 줄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메이저 버전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래비톤도 옮길 겸 DB 프로젝트를 그냥 아예 옮기자 DB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그때부터 계획하게 됐습니다. 어, 여기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반론이 이거 같아요. 어, 그냥 레플리카 만든 다음에 그거를 프라이머리로 승격시키면 어 되지 않나? 이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굳이 왜 DMS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복제해야 돼? 이럴 수 있지만 어 말씀드렸다시피 리플리케이션도 결국에는 처음에 오리지널 메인 DB에서 가져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디크리즈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AWS 내장 기능을 써서는 그러니까 RDS 내장 기능을 써서는 어 이미 늘어난 불필요한 그 사이즈를 줄일 수 없다는 결론을 저희끼리 냈습니다. 어, 그래서 찾아본 게 AWS DMS였어요. 뭐아예 스탑을 해버리고 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서비스를 최소한으로 그 가용 시간을 주, 다운을 줄이고 싶었고 어, 실제로 저희는 어. 산의 과학자분들만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2 한 시간 정도는 충분히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거든요. 그 마저도 서비스를 전부 다운 시키지 않고, 라이트 되는 부분만, 그러니까 연구 자료가 인설트 되는 부분만 조금, 어, 거기만 메인터넌스 공지를 띄워서 모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DMS를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잠깐 중간 결론을 내면 DMS를 써서 어떻게 됐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시브 어, 베네핏이라고 여겼던, 그니까 이점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모두 성취를 했어요. 근데 이걸 왜 그러면 왜 결말을 먼저 얘기하는 거냐? 아, 왜 그러냐면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DMS에 대한 그 기초 자료와 기초 가이드는 이미 AWS 오피셜 덕스에 있습니다. 오피셜 비디오가 있어요.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고, 그거는 특별한 경험을 요구하진 않는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을 제가 좀더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건 그것만 보고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초심자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은 어, 결론을 말, 성공했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제가 주로 언급한 건 이렇게 Warning. 그 문제가 됐던 장애물들 위주로 저희가 좀 제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장애물들이 뭐가 있었냐. 일단 어 PSQL을 예전부터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MySQL과 대비해서 p s q l 이 어떤 이점이 있었냐면 좀더 풍부한 자료형을 재료 제공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MySQL에 JSON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수년 전에. 그 시대 때도 포스트그램 제이선을 서포트 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포, 포스트그램 여러 가지 자료형이 있는데,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포스트그레의그 다양한 제이선 혹은 바이너리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이 DMS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됐었고, 두 번째로는, 블랍, 그니까 러또 바이너리 오브젝트들의 사이즈들이 또 문제가 됐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첫 번째, 두 번째가 첫 번째 가장 큰 고비였고, 마지막으로는 인덱스랑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시퀀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발표 마지막쯤에 언급을 할게요. 조금만 이제 강조를 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한 묶음이고요. 세 번째가 마지막 묶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고생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인덱스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어 에러가 난 이후에 알았던 문제인데 어, 좀만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죠 덕스를 보면서 근데 psql 데이터 타입이랑 dms 데이터 타입이 왼쪽 오른쪽에 컬럼으로 있잖아요 미세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psql에 있는 json은 어, dms에 nclub이라는 걸로 저장이 됩니다 어, NC 러비 뭔지 모르겠고, 어,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유추할 수 있었던 건 위아래로 뭔가 러비 L O B 라는 키워드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러비라는 게 라지 오브젝트 약자더라고요. 이런 뭐 각종 여러 가지 뭐, 어, P S Q L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엔진,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뭐 D M S 차원에서 범용적으로 서포트할 게, 필요했, 서포트할 게 필요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제이슨의 파싱 기능 같은 거는 뭐 엔진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거 빼고 제가 가정하기에는 아, 일단은 어쨌든 바이너리 데이터로 퉁칠 수 있으니까 바이너리 데이터로 모든 거를 어, 그냥 데이터라고 볼수 있으니까 자료구조의 기능 없이 순수 데이터만 봤을 땐 이거는 그냥 러비라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어, 통일을 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이런 로브를 가지고 되게 많은 AWS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거의 DMS에서 설정할 때 가장 키 팩터 중에 하나라고 여겨질 만큼 로브를 가지고 다뤄야 될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뭐좀 프리미티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도 있고 어떤 엔진에 가도 있는 뭐 자료, 숫자, 뭐 문자, 인트, 뭐 스트링 등등의 것들 말고 그 외의 것들을 다룰 때 조금 통용적인 문제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어, DB의 에러로그를 보니까 잘안 되길래, 어, 데이, 제이선 데이터가 이상하대요. 제이선 데, 포맷이 인벨리드 하대요. 어, 뭐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하 저희가 원본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미 거기서 밸리드 하다고 판명돼서 잘 쓰고 있는 데이터를 어왜 타겟 데이터에서는 그니까 저희가 새로 옮기려는 거에서는 인밸리드하다고 하지 하고 보니까 JSON이 트렁케이티되고 있더라고요. 잘리 중간에 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 B2 이렇게 제이 o n 자료가 있었으면 우측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B 콜론까지만 있고 E 부터도 잘려 있는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싶었죠. 어 보니까 그 세팅에 max l o 즈 size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너리 사이즈가 몇 가지 커버를 쳐서 너희가 옮길거니 이런 설, 셋업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 당연히 아주 대부분의 데이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엔진 혹은 데이터베이스 자료에서는 32KB로 돼야 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큰 데이터는 대부분 S3나 뭐 이런 걸로 빼도잖아요. 빼두잖아, 근데 저희는 이제 어, 예전 어, 수년 전에 넣어놨던 JSON 자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컸거든요. 뭐 오메가도 있고, 뭐 크게 보면 10메가, 20메가 짜리도 레거시 데이터에 조금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맥스롭 사이즈로는 커버가 안 돼서 트랜케이트가 됐던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어, 비교적 쉽게 맥스롭 사이즈를 조정, 크게 조정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PSQL 컬럼의 사이즈도 좀 재봤고, 아, 그러면 이 사이즈가 적정하겠구나라고, 어, 셋업을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쉽게 설정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어, 혼착이 많았어요. 왜냐면, 아, 이것만 설정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다, 뭐, 거의 수백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이걸 다 일일이 설정해줘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했지만, 일단은 가장 큰걸 기준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어, 이제 두 번째 에러는 이걸 또 해결하니까 몇몇 테이블은 또 돼요. 몇몇 테이블은 되는데 또 몇몇 테이블이 안 돼요. 어, 그래서 왜 그러지? 보니까 이번엔 에러 로그에 PSQL 클라이언트가 샷다운 됐는데 특정, u n e x p e c t e 되게 500에러스러운 에러가 로그가 찍혀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런 건 되게, 어, 진짜 너무 말도 안될때 이런 일이 좀 벌어지잖아요. 로지컬 에러라는 느낌이 아니고. 커넥션에 문제가 있다던지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건데 어 이게 대부분 문제가 어 어디서 왔냐면 제가 적는 대부분의 문제가 소스 에서 소스 데이터, 그러니까 오리지널 데이터베이스에서 DMS 갈 때까지는 문제가 안돼요 근데 이제 DMS에 왔고 타겟으로 넘기는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어쨌든 옮기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번에 뭐였냐 제가 100 메가로 세팅을 했었거든요. 그 바이너리를 어디까지 옮길 수 있냐에 대해서 정말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AWS 셋업의 가장 큰 값이에요. 실제로 어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원 컬럼에 100 메가 이상 원 컬럼 원 로우에 저100 메가 이상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설계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레거시는 레거시니까요. 어 그래서 문제가 뭔지 봤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100메가로 셋업을 해놨더니 너무 작은 데이터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큰 신발을 갖다 준 거죠. 그래서 어왜 그러지 왜 그러지 사실은 이것도 그냥 포스트그레 클라이언트가 꺼져있다는 꺼져, unexpected delay 하게 꺼졌다는 얘기만 있지. 사실 뭐 디테일러 에러로그는 발견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어... 추측을 해보니까 문제가 됐던 테이블의 컬럼 사이즈가 너무 작더라고요 너무 터무니없게 이거 제가 설정해 둔 값이랑 달라가지고 보니까 그걸 거의 제가 1kg, 뭐 5kg 이렇게 작게 조정을 해줬더니 워킹을 했어요 그래서 제뭐 예상이 맞다면 뭐 제가 100메가로 셋업을 해뒀으니까 뭐 psql 내부 클라이언트가 뭐 100메가까지 버퍼를 기다렸는데 더 이상 버퍼가 너무 안 오니까 뭐좀 스탑이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맥스 러브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러브에 관련해서, 러브에 관련해서 솔루션이 어떻게 됐냐면 어, 그 테이블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저희가 수백 개 테이블이 있는데 어, 거기서 큰 사이즈가 없는 스몰 사이즈라고 불렀던 그런 테이블들을 뭐, 그룹핑을 했고 그리고 중간 사이즈라고 그룹핑을 했고 더큰 그룹을 만들어서 세개 정도로 DMS 태스크를 나눈 다음에 어,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컬럼 사이즈별로 나눠가지고 어, 태스크를 그패럴러하게 진행시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됐나? 여기까지만 됐어요. 너무 감격이었어요. 어, 드디어, 드디어 이 DMS 며칠간의 삽질 끝에 해결을 했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서비스를 켰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안 되나 봤더니 이번에는 어, 웹 서비스가 리스폰을 안 해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살짝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우산이 나왔을 때 이걸 뜯고 있는데 뭔가 더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그래서 CPU 유틸이 거의 90%까지 치소 았고 저희가 API 가벼운 걸 써도 그리고 심지어는 라이트를 할때 인설션 에러가 발생했어요. 어, 그러니까 안 써졌어요 데이터가. 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거 무슨 리드도 제대로 안되고 라이트도 제대로 안되고 데이터는 나름 적당히 있는데 잘 갔는데 분명히 dms에서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오케이 라고 보니까 아,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뭔가 시퀀스랑 뭐 루틴이랑 이런 게막 미싱 됐다고 지금 스택오버플로우에 있잖아요 잘 찾아보니까 이게 DMS라는 이름의 함정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덱스나, 포링키나, 컨스트레인트는 엄밀히 따지면 데이터는 아니죠. 그러니까 1, 2, 3, 4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게 안,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이거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랑 컨스트린트랑 시퀀스를 돌려야 했습니다. 네. 뭐,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특히 인덱스랑 컨센트레이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지는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복된 드레이터가 들어갈 수 있고요. 유니크 컨센트레이드가 빠지면, 포렌키 컨센트레이드가 빠지면, 조인할 때 굉장히 그, 인덱싱이 안 되니까, foreign key도 인덱스가 들어가니까요. 인덱싱이 안 되니까 또 문제가 생길 거고. 여하튼 거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돌릴 수 없었고요. 어, 이제, 시퀀스 u e 란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PSQL에서 이제, 어떻게 auto i n 트를 하는 방, 어떻게 auto increment를 하냐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포스트그레의 자료형을 좀 보면, int, bigint, smallint 같은 저희가 뭐 쉽게 아는 그런 i d 에 쓸법한 자료 말고 시리얼이라는게 있어요. 디스크립션을 보면은 auto incrementing integer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 자동 증분하는 integer? 저게 뭐야? 그냥 integer 아니야? 이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더 검색을 해보니까 시리얼이라는 자료형이 있었고 이건 살짝 추상 한번더그 인티저에서 추상화한번된 자료형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테이블 i 에 ID라는 인티저 필드가 있어요. 대부분 프라이머리 키겠죠? 그럼 이 친구가 시퀀스라는 어, 그 카운터 오브젝트를 가리, 가리키고 있고 그 카운터 오브젝트 밸류로 넥스트 밸류가 들어 있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이블 A의 ID는요. 아이, 진짜 다른 로우에서는 그냥 1, 2, 3, 4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가 next ID로 뭘 발급해줘야 되는지는 그 시퀀스, 그 ID가 포인팅하고 있는 시퀀스에서 그 밸류를 넘겨주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포스트 t g 지금 ID, 아이디, 인티저 ID는 시리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퀀스가 있으면, 쉽게 그러니까 말해서 시리얼 구조면은 insert into 해서 primary 키에 n u 넘겼을 때 작동하고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ORM도. Are, without sequence 하면, 그러니까 시퀀스가 셋업이 안돼 있으면 저렇게 저희가 흔히 쓰는 insert 인트를 넣어도 워킹을 하지 않습니다. 저기서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거의 웹 서비스를 리드도 못하고 라이트도 못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거의 불능이었고 그 만약에 그냥 그렇게 쓸 거면 S3 쓰죠. 저희가 굳이 뭐 DMS, 그 DB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솔루션이 굉장히 좀 강하게 필요할 거, 강렬하게. 근데 눈치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어다 비슷하죠. 제목이? 네, 제목이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특별한 솔루션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대부분 매뉴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럽고, 어, 결론은 내가 직접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뭔가 뚜렷한 원솔루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퍼펙트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면은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한 이후에, 포스트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이후, 인덱스랑 컨센트레인트랑 시퀀스를 복구해주는 친구가 필요하겠구나. 어, 그 생각으로, 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저의 첫 번째 JS 스크립트 보시면 index.concentrate.migration이라는 스크립트죠. 저기서 index랑 Concentrate를 복구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Sequences Generator에서 시퀀스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스크립트를 쫙 작성을 해서 저희가 DMS를 계속 쓸 일이 있더라도 계속 수처리를할수 어, 있게 어, 그, 그거그 작업을 오픈 소스 작업을 해놨습니다. 어 만약에 발표 중에 잠깐 이걸 보고,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어네 아, 계속 이렇게 보셨군요.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단 오픈 소스 혹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보시면 될것 같고 라우버튼뭐 다른 분들 보 그렇죠. 아네 맞습니다. 일단 그, 그, 그, 일단은, d b s 그, RDS에, 관계형 대비에, 이렇게, 럽, 럽 같은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던 것 자체가 살짝 설계에 뭔가 더 나은 설계로 갈수 있었다는 반증이겠죠. 말씀하신 취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잘아주신 게. 어, 일단은, 아,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되면, 정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어, 이제 DMS를 쓰실 분들이 계시라면 제가 좀 주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당연히 마이그레이션을 데이,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네, 넌 데이터를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뭐 이건 당연히, 당연한 히당연 얘기죠 왜냐하면 어, 포렌키나 인덱스나 각종 컨센트레이트가 걸려 있으면 라이트가 느려지겠죠 라이트가 느려지니까 데이터가 훨씬 느리게 들어가고 그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한 번에 인설트되어 있는 거를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타겟 데이터가 그러니까 일단은 DMS를 써서 데이터를 그냥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태로 퓨어하게 옮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덱스나 컨센트레이트 같은 거를 걸어줘서 서비스에 필요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좀더 괜찮은 아키텍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요약을 좀 해드리면, 오늘 내용의 요약이에요. 이게 핵심스입니다 어, 마이그레이션 전에는, 어, 제이선 블랍이나, 제이 n 이나 혹은 블랍 데이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W, 혹시나 좀 지오 스페셜이나 좀 특이한, 좀 특이, 그러니까, 프리미티브한 데이터를 쓰고 계시지 않다면 그게 AWS DMS에서 어떻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 덕스를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 이건 살짝 뭐 트레이드오프일 수 있겠죠. PSQL 전문 툴 같은 걸 쓰지 않는 이상 어쨌든 AWS DMS는 범용성을 추구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그런 데이터 타입을 쓰고 있다면 사이즈를 네, 어떻게 우리 내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해당 테이블에서 어, 몇 사이즈를 가, 들고 있는지 뭐몇 뭐, 킬로바이트 단인지 메가, 메가바이트 단인지 등등을 잘 체크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이후에는 꼭어 인덱스 컨센, 컨센트레이트나 시퀀스 같은 게 포스트 그,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되지 않는다는 거를 유심하셔야 돼요. 어 제가 당부를 안 드려도 만약에 이걸 쓰신다면 당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이는 서비스가 안 돌아갈 확률이 거의 95% 이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나 어 필요하신 내용이, 그런 관련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올려드린 오픈소스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픈소스의 이슈 탭에 가시면요. 제가 이메일을 남겨놨는데요. 왜냐하면 이 오픈소스가 아직 뭐 핵심 가, 핵심 밸류랑 핵심 코어 로직은 다 짜져 있지만 개개인의 케이스를 제가 다 맞춰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DMS를 쓰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슈에 제 이메일을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보시고 저한테 뭐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